안녕하세요. 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오닉토트백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실은 이렇게 안쪽에서 한 가닥씩 뽑아서 두 가닥을 같이 잡고 두 줄을 같이 잡고 뜨실 거고요. 우리 바늘은 합사해서 7mm, 11호 바늘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반볼리나가좀잘 걸려요, 쌤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뜨시는 게 좋아요. 먼저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실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옵니다. 세 번째 손가락 그대로 감싸서 교차되는 부분 왼손 엄지로 눌러주시고요. 흘러내린 실잘 감싸주시면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늘은 나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오면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더 실을 그대로 감아서 고리 바깥으로 빼내주시면 은 이거는 매듭점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왼손 세 번째 손가락 있죠? 여기 지금 손가락에 걸려있는 거를 딱 빼서 꼬리실을 당겨가지고 매듭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요. 살짝 잡아만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바늘이 이렇게 하나는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을 여유공간 있죠. 요런 정도로 좀 여유있게 떠주시는 게 코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슬은 12번으로 시작하래요. 사슬은 그대로 실을 감아서 고리 바깥으로 빼내주는 거. 이게 사슬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유를 주시면서 둘, 셋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런 방법으로 그대로 12번을 뜰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나서 우리 한길긴뜨기 3코 늘려뜨기를 할 건데 기둥코를 먼저 세우고 들어갈 거예요 매단마다. 기둥은 사슬 두 개를 해줄게요. <웃음> 자, 기둥은 먼저 하나, 둘. 도안에는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글에는 써있진 않아요. 위에만 그냥 이렇게 두 사슬 두 코하고 코로 세지 않는다만 써놨으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해주시고요. 자, 얘두 개는 기둥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첫 코거든요, 세 번째. 여기에 근데 코산에 뜨라고 했으니까 살짝 뒤를 돌려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잘 만지면서 뜨세요. 이렇게 코를 잡고 한길긴뜨기 세코눌려뜨기래요 걸어서 코산에 들어가서 그대로 끌고 나오시고 자세 가닥을 그대로 걸어서 두코 빼고 또 걸어서 두코 빼는 게 한길긴뜨기예요. 이거를 같은 코 지금, 지금 떴던 구멍, 여기에 총세 번을 뜰 거니까 지금 두번더 떠야 돼요.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끌고 나왔죠. 감아서 두코 빼고, 감아서 두코 빼고. 요런 식으로요. 자, 지금 제가 두코 늘려뜨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기둥, 그리고 하나, 두코뜬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 떠주면, 자. 처음에 우리 사슬 두개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예요.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코를 세는 건데 이게 벨벳실 때문에 조금 그나마 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벳실 부분 코 만지면서 뜨면 좋고 제가 단수링으로 첫 번째 코에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 둘, 셋, 세코 늘려뜨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각각의 코산에 한길긴뜨기를 10번을 뜰거예요 요게 이렇게 만져가면서 만져가면서 뜨면은 충분히 뜰수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열 코산에 각각의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10번을 떠줍니다. 이런식으로요. 하나 다시 다음 코산에 둘, 다음 코산에, 셋.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 주면서, 지금 제가 너무 땅땅하게 이렇게 안 당기면서 하죠? 요 느낌으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간혹 가다가 코산에 뜨는 게난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어차피 타원형 뜨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냥 코에다가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아니면 반코에다가만 뜨시는 방법 있으시면은 그렇게 편하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타원형 뜨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10번의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웃음> 이렇게 실이 하나가 안 걸리면 또 모양이 이상하니까 잘 보면서 손목을 많이 꺾어 주시면 은 뜨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천천히 각각의 코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열 번째거든요. 자, 맨 처음에 사슬 12번을 했고요. 그리고 기둥 두 개를 세웠고, 그리고... 첫 코산부터 첫 코산부터 하나, 둘, 세코 늘려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둥 두개 세우고 하나, 둘, 세코 늘려뜨기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코 해서 각각의 코산에 제가 한길긴뜨기 10번을 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마지막 코 보이시죠?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5코 늘려뜨기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이 코에다가 5개를 떠라라는 말이에요. 한길긴뜨기 5코 늘려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걸어서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요. 걸어서 2코 빼고 걸어서 2코 빼고 이거를 5번 할 거예요, 같은 코에. 둘셋넷 다섯 개를 떴더니 알아서 타원형으로 방향이 이렇게 딱 바뀐 거 보이실까요? 이 모양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10번을 뜰 거예요. 자, 코산에 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코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무리 우리가 사슬을 여유있게 모양을 떴어도 잘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만지면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 보이죠? 다음 코도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선생님들 구멍이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만져가면서 구멍 구멍마다 한 코에 하나씩 열번의 한길긴뜨기를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짱짱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은 숫자 세시면서 뜨세요 왜냐면 단볼리나 실이 이게 잘 엉켜 이게 원래 이렇게 복실 복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고 뜨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실도 늘어나거니와 끊기기도 하고 막 이래서 웬만하면 숫자를 세 가면서 천천히 해서 푸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실이 어려운 실입니다. 근데 또 모양은 이뻐가지고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뜨실 때 집에서 천천히 한코한코 한코 진짜 만져가면서, 빚어가면서 떠주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게끔 풀지 않고 뜨실 수 있으실 거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숫자 같이 세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냐면 이 구멍에 다섯 코 늘려뜨기 한 부분이에요. 기만큼이 그러면 각각의 코에 뜨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요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했더니 저 지금 이거 손가락 보이시죠? 이 구멍에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 번을 하면 돼요. 여기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두번 뜨세요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까지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 맨 처음에 도안 보면은 글도 안에 매단마다 빼뜨기 기둥코 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기둥 두 개는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단마다 빼뜨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다 끝났는데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문을 닫아서 이렇게 붙여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일단이딱 완성이 되는 모습이 될 건데 제가 아까 여기 첫 번째 코 걸어놨었죠. 여기에 빼뜨기를 하면 돼요. 자, 왜냐면 여기 첫 코거든요. 이게 멀게 느껴져도 바늘이 안 감고 들어가요. 안 감고 첫 코에 그냥 바로 들어가서요.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고 빼버리면 이렇게 찰싹하고 붙죠.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를 매단 마다 작업을 해주고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단수링이 웬만하면 은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면서 하는 게안 헷갈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2단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 있죠? 이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돗바늘에 꿰어서 이거 두개 같이 안 들어가지면 은 그냥 하나씩 꽂아가지고 숨겨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방향 그대로 사이사이에 폿 뜨듯이 바늘이 들어가지면 은 실이 이렇게 딱 숨겨지죠? 이렇게 해서 아예 자르고 넘어갈게요. 지저분하니까. 티가 안 나게 그냥 사이사이로 이런 식으로요. 음, 이런 식으로 당겨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거봐요. 이렇게 뜯어지죠? 막 이렇게 밤볼리나가 이렇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숨겼으면 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처음에 매듭을 짓고 시작해서 막 심하게 풀리거나 하진 않을 거라서 저는 한 3, 4코 정도만 숨겨줬어요. 이제 그럼 2단 시작할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빼뜨기는 했고 기둥은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약간 문을 닫았으니까. 자, 기둥은 무조건 두코 하라고 했으니까 한 코, 두코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시고 일단에 우리 단수링은 빼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2단 보니까 글도 안에 한 길뜨기 긴두코 늘려뜨기를 세번 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두코늘려뜨기니까 여기 두번두번두 번, 두 번, 두 번을 뜨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첫 코거든요. 여기에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그리고 같은 코에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게 되면은 이거는 두 코를 뜬 건데 이것도 좀 헷갈리죠. 이 부분도 자 단수링 들어갑니다.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가 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떴던 첫 번째 코에 얘는 사슬 두 개는 기둥이니까 여기가 첫 코예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 단수링을 걸어놓고 자 지금 늘려뜨기 한번 했어요. 그럼 여기도 한 여기도 두번 해가지고 늘려뜨기 해주고 여기도 두번 떠가지고 늘려뜨기를 해줘야지 총 늘려뜨기가 한번두번 세 번을 한게 되네요. 그러면 다시 늘려뜨기를 또한번 다시 그 옆에 코도 만지면서 뜨세요. 또한 번을 떠주면 우리 두코 늘려뜨기를 세번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10번을 뜰 거예요. 각각의 코에 한 코에 하나씩 10번을 뜨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 코부터 만져가면서 뜨셔야 돼요. 하나 숫자 셋시면서 뜨는 게더 낫습니다. 둘 다음 코셋 이게 아무리 영상이어도 실 자체가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선생님들 무조건 옆에 코 만져가면서 왼손은 무조건 탐지견이에요 이렇게 딱 만져가면서 저도 지금 딱 잡아가면서 뜨고 있죠 그리고 숫자도 웬만하면 은 이것도 헷갈리면 은 계속 세야 되거든요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은 숫자도 세면서 뜨시는 게 훨씬 더 뜨기 편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 해볼 때에는 수업하거나 할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풀어야 돼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보니까 이게 한코한코 한코 놓치는 코가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를 바짝 잘 세가면서 뜨는 게 좋고, 자, 만약에 헷갈립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단수링을 걸어가지고 체크를 해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가 늘려뜨기였고요. 여기까지가 늘려뜨기였고, 여기서부터가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했고 그러면 은 이제 도안 보니까 두코 늘려 뜨기를 다섯 번을 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둘, 둘, 둘, 둘, 둘, 둘 해가지고 두 번씩 다섯 코를 뜨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타원형은 요쪽만 이렇게 보이실까요? 요쪽이랑요쪽만 늘어날 거라서 이제부터 그러면 두 코씩 다섯 번을 뜹니다. 그게 늘려뜨기예요. 자, 하나 떴고, 같은 코 위치에 한번더 뜨는 거. 이게 두코 늘려뜨기인데, 지금 두코 늘려뜨기 한번 했죠? 그러면 그 옆에 코에도 두 번.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세 번. 다시, 또 바로 옆에 코. 이거 이렇게 구멍 만져가면서 뜨기로 했어요. 네 번, 그리고 마지막. 다음 코에도 한번 더. 이렇게 다섯 번을 총 떠주면은 자, 우리 이것도 체크를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한 구멍에 한 번, 두번 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 여기도 둘, 셋, 넷, 다섯 해서 우리 늘려뜨기를 다섯 번을 해주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러면 각각의 코에 들어갑니다.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열번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숫자 세면서 하는 게좀덜 헷갈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우리 도안에 코가 두 개가 남아 있고요. 어, 그럼 얘는 뭔가요?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우리 문 닫았던 빼뜨기예요. 꼭 하나, 둘, 세 코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코는 빼뜨기예요. 얘는 코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코가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코 늘려뜨기를 두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그리고 같은 코에 한번 더. 그리고 마지막 코에도 두코 늘려뜨기를 할 거니까 하나 뜨고 다시 한번더 같은 코에 떠주면 이게 끝난 거예요. 꼭헷갈리시면안 되시는 부분이 빼뜨기를 코로 생각해가지고 어나 부족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빼뜨기는 가만 보면은 마지막에 한 코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문 닫은 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잘 체크해 주시고 자 우리 맨첫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놨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여기에 문을 닫아줘야 돼요. 또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문을 닫자라는 의미의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안 감고 바늘이 첫번째 코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바늘을 이렇게 실에 걸어가지고 빼고 빼주면 문이 딱 닫혀요 이런식으로 자 이게 2단까지 떠준 모습입니다 3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이 마지막 바닥이에요. 자, 그대로 다시 기둥코 두 코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괄호 부분을 두번 반복하래요. 먼저 한길긴뜨기를 다섯 번, 각각의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자, 첫 코부터 우리 기둥, 빼뜨기랑 기둥코가 세워져 있는 첫 번째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코. 여기서부터 하나. 이번에도 숫자를 잘 세줍니다. 그리고 첫 코에 단수링을 다시 한번더 걸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뜨고 <웃음> 두코 늘려뜨기를 한 번을 하래요. 자, 다음 코에는 그러면은 늘려뜨기를 하는 코예요. 자. 하나 뜨고 같은 코에 한번더떠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10번 뜰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뜨고 이제 다시 늘려뜨기 늘려뜨기를 한번할 거니까 바로 다음 코에는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늘려뜨기는 한번 뜨고 같은 코에 한번더 뜨는 걸 늘려뜨기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세 번만 하래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여기까지 하는 것을 두번 반복인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 한길긴뜨기 다섯 번을 더 하고 들어갑니다. 반복 구간이에요. 다시 그러면 세개한 다음에 다시 다섯 번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뜨고, 그리고 나서 두코 늘려뜨기 한번 하고, 두코 늘려뜨기는 한 코에 한번더 뜨는 거라고 했고요. 이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열번뜰 거예요. 한번 두번 세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나서 다시 늘려뜨기 한 번을 뜨고 그리고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 10번을 뜰건데 자 이렇게 모양 오물어 드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여기가 바깥쪽 겉면이에요 그러면 모양을 이렇게 까디집어서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남은 코 지금 여기까지만 떴죠 하나 둘 다시 마지막 코 셋. 까지 뜨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빼뜨기, 문 닫은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얘두 개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수링 걸어놓은 이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문을 닫을 거예요.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고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4단은요, 늘어나는 게 하나 없이 그냥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가지고 44번을 뜨라는 내용이에요. 늘림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사슬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고 첫 코부터, 문을 닫았던 첫 코부터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면서 갈 건데 이게 우리가 힘을 풀고 뜨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쯤 오면은 갑자기 손에 힘이 너무 많이 풀어져가지고 한길긴뜨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너무 길지 않게끔 유지해주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먼저 제가 헷갈리지 않게 단수링 첫 번째 코에 먼저 해놓고 자, 지금 보시면 음 제가 지금 뜨는 한길긴뜨기 코가 한 2.5cm 정도 나오거든요, 쌤들? 그래서 2.5cm 정도가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는 넘지 않도록 해야지 나중에 혹시나 실 부족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사람 손은 익숙해지면 다 늘어지기 마련이니까 늘어나지 않도록 사이즈 길이 보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총 44번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올게요. 그러면 한 코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떠지고 모양 형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 코에 한 코씩 떠 보겠습니다. 38, 39, 40, 41, 42, 43, 44까지 뜨고 마찬가지로 얘는 문 닫은 거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은 기둥이에요. 여기 세 번째가 첫 번째 코. 그러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잡혀있어요. 짜잔. 자, 그러면 5단 들어갈게요. 5단은 이제 약간 모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둥은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 코부터 도안 그대로 갈게요. 다섯 개를 일단 뜹니다. 한길긴뜨기 다섯 번. 첫 코부터요. 일단 저첫코 지금 떴는데, 여기에 다시 단수링으로 체크만 해놓고 돌아갈게요. 다섯 번 뜨기로 했어요. 둘, 셋, 넷, 다섯. 꽥, 다섯. 음. 이렇게 뜨면 다섯 개 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이제 모아뜨기가 나와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는 두 코가 한 코로 합쳐지는 거고요. 감아서 바늘 넣고 데리고 나온 다음에 감아서 두 코까지만 일단 빼 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이 들어가고 다시 실 걸어 나오면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걸려 있거든요. 바늘에 그러면 감아서 두 코를 빼 주면 하나, 둘, 셋 코죠. 세과 세 가닥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세 줄이. 이거를 감아서 한꺼번에 빼 주는 게 모아뜨기예요. 그러면 두 코가 이렇게 한 코로 모아 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코 모아뜨기까지 했고 다음 코부터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10번을 떠줍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까지 떠주셨으면 다시 또 모아뜨는 게 나와요. 오고 또 들어가서 다시 말, 말로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제가. 감아서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실 감아서 다음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코 빼고 그 다음에 감아서 세코 나머지 쪼로롱 빼주면 모아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셋 이렇게 뜨는 거를 두번 반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반을 뜬 거고요. 다시 그럼 나머지 절반 그러면 한길긴뜨기 다섯 번부터 다시 출발이에요. 다음 코부터 다음 코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모아줍니다. 감아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실 감아서 다음 코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감아서 세코 빼면 모아뜨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각각의 코에 10번을 뜰게요. 한길긴뜨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다시 모을 차례네요. 감아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감아서 그 다음 코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두코 빼고 감아서 세코 빼고 <웃음>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각각의 코에 한번두번 번, 마지막 세 번까지 해주면 이렇게 5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문 닫았던 거 그리고 기둥 두코 여기 하나 둘 빼고 첫 번째 코 여기거든요. 여기에 다시 빼뜨기를 안 감고 바늘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고 빼줍니다. 요렇게까지요. 5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6, 7단은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두 단을 늘림 같은 거 줄이는 거 없이 그냥 쭉뜰 거예요. 먼저 단수 세는 법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게 지금 1단 그래서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한 단으로 줄 이렇게 보면서 라인 보면서 단수를 세어주실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6단 넘어갈 거예요. 똑같아요. 다 방법은 기둥은 두 코를 세우시고 기둥을 세운 코부터가 처음이니까 첫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하면서 우리 6단이랑 7단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떠보실게요. 자, 이게 지금 6단을 40번 떠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온 모습인데요. 지금쯤 되면 은 이렇게 좀 실이 범볼리나 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새로 실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7단 뜨는 거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어, 6단 내가 다 떴는데 실이 남안 끝났는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쭉 뜨시다가 그냥 실 부족할 때쯤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에서든 실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끝까지 와가지고 일단 저는 빼뜨기부터 하고 그리고 기둥 두 개를 세우고 다시 첫 코부터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지금 짧죠? 이렇게. 한뼘 정도, 한뼘 정도 남았을 때이 뒤에다가 얘를 얘도 똑같이 한뼘 정도 이렇게 한뼘 정도 남겨놓고 뒤에다가 얘를 이렇게 감아서 묶어주세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요. 묶어놓고 나머지는 이 실들은 그냥 묶은 상태로 잘라내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감아서 이렇게 두 개씩 빼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뜰 건데 똑같이 그럼 우리 아까 이렇게 묶어놨던 거를 너무 바짝 자르지는 마세요. 너무 바짝 자르지는 마시고 약간 이렇게 여유있게 커팅만 해주시면 돼요. 하고 더 바짝 그리고 이렇게 까지 해주시면 안에 이 정도는 티안 나니까 묶어서 해결하시면 되고 이게 꼭 지금 저랑 같이 스텝을 맞춰서 지금 바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 뜨다가 반볼리나 부족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7단 뜨고 있는 거거든요. 6, 7단이 우리 각각의 코에 40번 하는 단이니까 얘도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저 지금 뜨는 대로 저 지금 뜨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올게요. 39, 40, 그러면 이렇게 7단이 끝나고요. 다시 빼뜨기, 기둥코 두개 지나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요. 8단, 9단, 2단 남았는데요. 이 2단은 전부 다 이렇게 줄이면서 줄이면서 뜰 거예요. 규칙은 한길긴뜨기 5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아뜨기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사슬 두개 뜨고 첫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리고 모아뜨기 한번 들어가요. 여기. 모아주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8번을 뜨래요. 여기서부터예요. 하나 이게 다 선생님들 이 전단, 전전단에서 다 했던 것들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있거든요. 헷갈리시면은 우리 5단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뜨셔야 돼요. 이쯤 되면은 이제 영상은 코 도움 받는 거, 예, 네, 그거 보려고 보시는 거지. 5단에서 우리 기법은 모아뜨기 기법은 다 마스터를 해주시고 넘어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까먹어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떴고요. 지금 보면은 요두 개가 두 코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떠 떠진 거거든요. 이건 모아뜨기 한번한 한 거고. 얘부터 다시 1, 2, 3, 4, 5, 6, 7 그러면 8까지 뜨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뜨고 그리고 나서 또 모을 거예요. 한번 자, 모아주고요. 그리고 3번을 뜨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거를 지금 두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한 패턴이에요 요만큼까지가 그러면 다시 다섯 번부터 시작이겠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모을 거예요 하나 모으고 또그 다음 코 모으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덟 번의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뜨고, 그리고 또 모을 거예요. 이렇게 모았죠. 그리고 각각의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까지 모아주면 끝나요. 두번 반복한 거고요. 자, 또 헷갈리는 부분. 이거 헷갈리시면 무조건 단수링 걸어서 하셔야 돼요. 자, 빼뜨기 기둥 하나, 둘. 넘어서 세 번째. 여기가 첫 코죠? 첫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할 거니까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거예요. 요렇게요 지금 이런식으로 8단까지 뜬거 모양 보이시죠 이제 한단만 더 뜨면은 옆면까지는 끝나요 옆면도 구단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있어요 자 요런식으로 지금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9단 갑니다잉 자 사슬은 똑같이 두코 기둥이에요 기둥 세워주고 첫 코부터 빼뜨기와 기둥을 세운 첫코 당겨보면 은이 구멍 보이죠? 손가락에 이렇게 나오는. 여기 코가 첫 코예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뜨고 우리 마지막 단이니까 다시 한번 걸어서 체크해주면서 갈게요. 우리 한번 뜨고 모아뜨는 거 한번 하래요.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감아서 데리고 나와서 두코 빼고 감아서 다음 코 들어가서 두코 빼고 감아서 세코 빼면 모았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코에 얘가 지금 모았으니까 얘는 모은 코니까 이 다음 코 여기서부터 1 2번에 한길긴뜨기를 뜨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열 하나, 열 둘까지 했죠. 그러면 또 모읍니다. 다음 여기 모구고또 다음 코를 모아서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한 번을 뜰 거예요. 이거를 두번 반복이니까 다시 가로 처음 시작하는 한길긴뜨기 한번 뜨는 거 있죠? 여기 또 한번 뜨고 다시 모아요. 빼고 다음 코에 담아서 한꺼번에 빼주는거. 모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코에 하나씩 열두번 뜰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까지 하면 다시 모아뜰 차례예요. 여기서 이거랑 그 다음 코랑. 모아뜨기 한번 하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하나 뜨면 두번 반복을 완성을 하였고요. 자, 여기 보세요. 빼뜨기 우리 문 닫았던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지나서 여기 걸려있는 곳이 첫 코죠? 여기에다가 다시 빼뜨기까지 하면 구단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실을 한한뼘 정도 한뼘 정도예요. 한뼘 정도 잘라서 마무리 먼저 하겠습니다. 그대로 실 뽑아요. 쭉뭐 없어요. 그냥 쭉 뽑아주세요. 뽑고 그리고 나서 돗바늘로 꿰어주는데 이거 잘안 들어가면 은 벨벳실 하나 밤볼리나 실 하나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안으로 숨겨주실 거예요. 같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빼뜨기를 했던 첫 번째 코로 바로 바늘이 쑥 들어가주세요. 뜯기고 난리가 났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 막히죠? 이렇게까지 해두고 살짝 발라당 까서 이거는 아까 벨벳실이 이렇게 엮여 있었던 거라서 얘는 냅두고 이 사이사이로 그냥 실을 숨겨주는 거예요. 얘를 또더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요. 사이사이에 포 뜨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실을 숨겨서 으쨰.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반볼리나 이렇게 뜯기는 거 두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짠. 자, 우리 오링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링 연결할 때에는 일단은 우리 기둥, 기둥 세웠던 거를 이렇게 잡고 위치를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코와 두번째 코 두번째가 모아뜨기니까 얘죠. 요렇게 지금 되어있는게 모아져있어가지고 이게 두번째예요 아이고 자 이게 기둥 그리고 이게 1번 그리고 1번 다음 두번째 코가 이렇게 모아진거라서 이게 2번 그리고 이게 3번이에요. 1, 2, 3이라고 하면은 1번과 2번 사이로 들어가서 2번과 3번 사이 여기로 나오면 돼요. 요렇게 제가 한번 우링을 직접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1번과 2번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들어가서 2번과 2번은 모아뜨기라서 이두 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요게 2번이에요. 2번 코예요. 그러면 2번이랑 3번이니까 여기죠. 여기로 나와서 걸어 주는 게 요게 걸린 거고요.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리고 17이랑 17이랑 여기 18번째도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18번째 코도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17번이랑 18번째 사이로 들어가서 18번이랑 18번이 모아뜨기니까 18번이랑 19번이 얘거든요. 19번 사이는 이렇게 해요. 결국은 이 모아뜨기 해준 부분을 걸어서 딱 잡아주면 양쪽 끝에 얘가 오링이 잘 이쁘게 걸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덮개 부분을 갈수 있어요. 3, 4, 5, 6, 7 여기가 7번째 구단의 일곱번째 코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실을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까지 뜨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3, 4, 5, 6, 7 7단부터 7단이 아니지 9단에 일곱번째 코부터에요. 1, 2, 3, 4, 5, 6, 7 일곱번째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까지 지금 뚜껑 덮개를 뜰 건데 윗방코에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도안에 구단의 일곱 번째 <웃음> 윗방코에 걸으라고 했으니까 반만 들어가요. 반코만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두 개를 같이 걸어와서 이 때에는요, 어, 사슬 기둥 두 코하고 코로 세지 않는다. 요게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바로, 하나, 이게 그림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건데, 그림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기둥 사슬 세 개가 첫 번째 코인 거예요, 그냥. 이게 첫 코를 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윗방코부터, 한길긴뜨기를, 윗방코에만 실을 걸어서, 이란 한길 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둘셋 윗방코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넷 윗방코에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그림이랑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처음에 9단에 7번째 코 윗방코에 실을 걸어서 사슬 하나 둘세 개를 떴어요. 이게 첫코 역할을 해줘요. 사슬 하나 둘세 개가 첫 코를 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만 계속 떴으니까 2랑 한길긴뜨기라고 해요. 2랑 한길긴뜨기를 2, 3, 4, 5, 6, 7, 8. 이렇게 떠주시는 게 덮개 부분 1단이에요. 자,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 바꾸고, 이제 다시 각각의 코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8번이죠. 처음에 사슬이 하나, 둘, 세 개를 뜨면 얘는 이첫 코를 뜬 거예요. 이 사슬 세개가 이미 첫 코를 뜬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예요. 한길긴뜨기를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하면, 여덟 번째에는, 우리 맨 처음에 사슬 세개 세웠던 데에다 뜰 거잖아요. 여기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보면은, 1, 2, 3, 요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얘는, 감아서, 윗방코랑 코산에, 약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떠주시는 거예요. 얘가 여덟 번째.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왜냐면 코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사슬을 비틀어서 내가 잡고 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이 달라요. 자, 기둥을 두 개만 뜹니다. 두 개만 뜨고 두 번째 코부터 첫 번째 코는 안 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뜨고요. 그리고 나서 사슬을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코에 빼뜨기를 또 하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윗방코랑 코산에 같이 걸어서 앞에서 보면은 좀 위치가 쉬워요. 이렇게. 1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윗방코랑 코산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거든요. 잘안 보이시면 그냥 만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그냥 어차피 돌아가 있으니까 만져가지고 그코 잡아가지고 뜨시면 돼요. 여기에는 근데 마지막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야지 이 뚜껑 부분이 조금 부드럽게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 모양 만들려고 했는데 요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매단 마다 기둥 사슬 3개 세우고 각각의 코에 이렇게 어 한길긴뜨기 7개를 떠 가지고 총 기둥 포함해서 8코를 만들어서 세단을 그냥 뜨셔도 돼요 저희도 수업할 때 이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각각의 코 8개씩 세단 떠주세요. 이렇게 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도 모양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했으면 얘도 한뼘 정도 여유 잘라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뽑아서 돗바늘에 꿰어 빼뜨기 했던 그 코의 뒤로 그냥 쭉 뽑아서요. 이렇게요. 이렇게 뽑아서 모양 보이시죠? 안쪽 사이사이로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기도 무조건 안쪽에서 실을 숨겨줘야지만 깔끔하게 실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실을 숨겨주시고 처음에 우리 실 걸었을 때 이렇게 꼬리실 남아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실을 포뜨듯이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반볼리나 뜯기는 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게이치 말고 뜯기면 뜯기는 대로 놔두셔도 돼요. 선님. 그리고 불안하시면 끝부분에 살짝 순간접착제로 고정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덮개 부분까지 완성을 해주었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단추랑 손잡이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단추는 이렇게 벨벳 한 줄로 시작코를 만들 거예요. 먼저 실을 20cm 정도니까 한 여유있게 한두 뼘이에요. 두뼘 정도 남겨놓고 우리 그대로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실 걸어오고 그대로 세 번째 손가락 한 바퀴 감아서 교차되는 부분 왼손 엄지로 눌러서 이렇게 흘러내린 실은 잘 감싸줄게요. 바늘이 감긴 실 사이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요. 그대로 실을 끌고 나오면 이건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이에요. 기둥을 하나 만든 게 이게 여기까지가 매직링 만든 거예요. 이제 짧은뜨기 8번을 뜰 거거든요. 먼저 이두 줄을 같이 감아서 뜬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에 감긴 실이 구멍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끌고 나온 다음에 감아서 빼주면 이게 짧은뜨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실 걸어나오고, 여유주고, 걸어서 빼주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1, 2, 3, 4, 5, 6, 7, 아, 여기서부터구나. 1, 2, 3, 4, 5, 6, 7, 8. 8코의 짧은뜨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 손가락에 담긴 실을 빼서, <웃음> 꼬리 실 있죠? 꼬리 실을 그대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모아지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얘를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볼록하게, 볼록하게 모양을 잡아준 채로, 우리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뜬 거예요. 첫 번째 코부터 여기죠. 첫 번째 코부터 그대로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8번을 해줄 거거든요. 네, 빼뜨기를 그대로 빼고 빼주는 거. 이걸 8번을 할 건데 이때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면 안 예쁘니까 확실하게 당겨서 모아지게끔 해주시고 볼록하게 이렇게 손가락에 대가지고 모양을 볼록하게 잡으면서 빼뜨기를 할게요. 둘, 쫙!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지 해주면 약간 모양이 이렇게 볼록한 느낌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을 어한 40cm 여유 두고 잘라서요 모아주는 것까지 할거예요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 쭉 실을 뽑아서요 뒤로 우리렇게 빼뜨기 했던 곳으로 마지막 빼뜨기 했던 첫 코로 이렇게 뒤로 빼주신 다음에 그대로 첫 코부터 반씩만 모아주세요. 위에 반씩이에요. 모으고 당기고 또 여기 코가 아니라 위에 반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 바퀴 쭉 모아 주시는 거예요. 위에 반만 같은 방향으로 모아주셔야지 감침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아서 모아진다라는 뜻이고요. 위에 반 코씩만 걸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조금 더 볼록한 형태로 모양이 단추가 짜잔, 이렇게 잡혀요. 이런 형태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단추가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좀 여유있게 실 남기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방에 바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8단에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돗바늘로. 이게 8단이에요. 8단에 30번째 코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 돗바늘로 연결을 할 거예요. 꿈에서 먼저... 짠짠짠 이것도 만약에 위치를 이렇게 좀 보고서는 가운데 덮개 부분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하고서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꼭 굳이 30호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좀어 벌어지게 더 뜨신 분들은 얘가 약간 직물이 밀려가 있으니까 이정 가운데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동시켜가지고 가운데 위치에다가 얘를 꼬매주셔야지 이게 가방이 뒤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렇게 포 뜨듯이 꼬매주고요. 가고 다시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뒤로 빼가지고 꼬매주시면 되고 묶어주시면 되고 얘도 지금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여기 안쪽으로 포 뜨듯이 넘어와서 다시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음, 이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뒤로 넘겨져가지고 보면은 단추가 이렇게 딱 위치는 달렸죠. 그리고 뒤에서 묶어줄게요. 묶을 때에는 두 번을 그냥 짱짱하게 아예 묶어가지고 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두번꽉꽉 꽉 이렇게 묶어서 마찬가지로 포 뜨듯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실을 숨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포 뜨듯이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짠짠. 사이사이로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숨겨서. 잘라주시면. 되고. 얘가 지금. 마지막 단에. 하나, 둘, 셋. 요 사이죠? 여기에 벌려서 끼우면 딱 깔끔하게 잘 들어가집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그러면 손잡이만 하면 끝입니다. 자, 손잡이는 먼저 두줄 합사해가지고 아까랑 처음 우리 가방 바닥 시작했던 거랑 똑같아요. 넣어서 데리고 나와서 사슬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쭉 당겨서 약간 여유 있게 하나, 둘, 사슬 16개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까지 해주시고요. 토트백이라서 그렇게 손잡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둥은 하나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각각의 코산에 볼록이에요. 볼록이 부분에 짧은뜨기 뜰게요. 안 감고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요. 감아서 빼고 빼는 거. 하나, 다시, 둘 이런식으로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열 만약에 어 이게 벨벳실이 많이 안 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손땀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에는 반볼리나만으로 두줄 이렇게 안쪽에서 랑 바깥쪽에서 끈 빼가지고 반볼리나만으로 끈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한 겹은 너무 얇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줄 잡고선 똑같이 핸들 만들어주셔도 반볼리나만으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게 그냥 딱 맞게 나온다곤 하는데 혹시나 간혹 가다가 자, 나는 벨벳실이 너무 안 남더라 부족하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실이 이만큼 밖에 안 남거든요 제가 되게 여유 있게 떠나가지고 그래서 미리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맞춰서 떠주시고요 지금 16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유있게 실을 잘라서 그대로 뽑아서 실 이제 다 숨겨주면 또 끝이에요. 그럼 진짜 진짜 끝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으흠. 꿰어서 사이사이로 이렇게 포 뜨듯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숨겨주시고요. 넘어지면 안 돼!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꼬리실 또한 그대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포뜨듯이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 반볼리나 뜯기는 거 그냥 이렇게 빼기로 했죠, 우리. 해서,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으쌰. 실을 숨겼으면 이제 잘라주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이라서 조금 불안하시면은, 순간접착제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접착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방 데리고 와볼게요. 가방은 지금 요런식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 윗부분에 짜잔 오링부분을 벌려서 여기에 그대로 눌러서 끼워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코에 네 요런식으로요. 다시 반대쪽도 눌러가지고 오링을 오픈해주시고 그대로 갖다가 대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끼워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정말 진짜로 완전 끝!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